이제 또해능선사가 말을 하되 사언하되 전지식이요 약욕수행이면 만약 수행하고자 하면 제가 하여도 역득이니라 제가 집에 있어도 또한 될 수가 있나니라 제가 역득이라 득자를 뭐된다 얻는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옳다 제가 해야도 또한 옳으니라 된다는 얘기요. 요즘으로 말하면 가능하니라. 제가 생활을 해도 가능하니라 이소리예요다부제사이니 절에 있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나니 불류라그러 말미암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 이말이에요꼭 절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매이는 것이 아니니 제가하야 능행하면, 집에 있으면서 능이 행하면 여 동방인이 심선하고 동방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착한 거와 같고 제사하야 불수하면 절에 있으면서 닥지 아니하면 여 서방인이 심악한 아니라 저 서방 사람이 마음이 악한 거와 같나니라 이 동방에 있어도 마음 착하면 바로 극락세계고 서방에 있어도 마음 착하지 아니하면 아니다 이게. 선지지요, 선에서. 그럼 절에 있어도 안 닦으면 어떻게 되느냐? 서방에 있으면서 마음 악한 것과 같다. 또 집에 있어도 닦으면 어떻게 되느냐? 동방에 있으면서 마음 착한 것과 같다. 이렇게 봅니다. 심악이니라 심악한 것과 같나니라. 단심 청정하면, 다만 마음이 청정하면, 즉시 자성의 서방인이라 선에서는 자성 성불, 자성 서방,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자성불도 서원성, 이게 육조 단경에서 나온 얘기여. 요천천수경에 그래, 왜 중생 무변 서원도 이걸 하도 뒤에다가 또 자성 중생 서원도 왜 넣느냐? 그 중생 무변 서원도라고 하는 건화엄이고 법화, 화음 법화시나 이고 자성불도서원성이니, 자성중생서원도니, 육조단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천수경에 선교를 다 통합해서 의식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대해서 그 의심들을 별로 안 해요. 왜 중생무변서원도라면 끝났지? 자성중생서원도가 왜또 있나? 이게 대해서. 그거가 이해가 돼야 이 한국불교가 선교가 통합이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시박팔사니 뭐 이래 하는 게 전부가 이게 뒤에도 또 나오는데 자성 서방 자성 성불 자성으로 돌아가면 성불이니까 그게 자성 성불이죠 육도 만행을 바꿔서 30 이상 80종으로 읽어야 성불이다 그러면은 법화 성불이란 말이죠 법화 성불 그 다음에 진진찰찰이 전부 이제 부처의 화현이다 그런 화엄 성불이죠 그 여기서는 자성성불이요. 자성으로 돌아가면 성불이에요. 이게 자성성불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30 이상 80종어 원만 그런 덕상을 갖출 때, 그는 원만성불, 아주 원만한 성불이고, 그화엄식으로 하면은 아주 이제, 그, 무진성불, 끝없는 성불이다, 이 말이죠. 이제 선에서, 남종선에서는 자성성불이에요. 자성을 보면 바로 성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성불 보면 뭐, 그 부처가 십신이 있는데, 허공이 전부 부처의 몸이고, 국토가 다 부처님 몸이고, 이러니까, 화엄경을 강의 듣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더 이상 닦을 게 없네요. <웃음> 우리가 이미 부처 안에 있는데 뭘또 닦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방에 있어도 지금 꿈을 꾸면 소용이 없는데 꿈에서 깨야 되지 그래 방에 놓였 있다고 꿈에서 안 깨면 어찌 되냐 그래서 깬 다음에 궁좌 실제 중도상 하니까 실제 중도상에 앉아보니 구례 부동명의부리라 본래부터 부처였다라는 걸 아는 거지 깨기 전에는 자기 집인 줄 모르듯이 우리가 부처님 뱃속에 있는데 부처님 뱃속에 있는데 <웃음> 화엄삼매를못얻어 가지고 모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화엄성불이에요 아주 무진성불이고 보파경에서는 원만성불 30 이상 80 정도 이런 남종선에서는 자성성불이다 그러니까 자성을 바로 보면 바로 그게 견성이고 견성이 바로 성불이다 견성 성불. 그러니까 단심청정하면 다만 마음이 청정하면 즉시 자성서방이니라 이런 게 바로 이제 그런 거를 드러내는 말이죠. 서방이 저 어디 봉방이 아닌 서방이 아니고 자성서방이다 이말이이죠 자성서방. 자성서방이니라. 자성의 서방이니라. 하니 위공이 위자사 이런 위공이 또 못돼. 제가 하야 여해 수행하리니고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원의 교수하소서, 원컨대 교수해주소서, 이런데 교수라는 것은 가르쳐주소서, 동사지요. 교수라고 하는 학교에서 글 가르치는 그런 직업적 용어가 아니고 교수 가르쳐주소서. 교수아사리 본래 의 교수라는 말이 참 높은 말이에요. 교수아사리 그, 개의를 설하는데 그 개법을 잘 설명해주는 큰 스님을 교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니까, 러 이제, 신능선사가 어느, 어느 대 말하되, 오여 대중으로, 내가 대중과 함께, 대중으로 더불어, 자, 무상송이니, 무상송을 지을 것이니, 무상, 상을 여인, 그니까, 러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지요, 자성, 자성송을 짓는다, 이 소리. 상을 여인, 자성송을 지으리니, 단의 차하야 수하면, 다만 이 자성송에 의지해서 닦으면 상여로 동처와 무별이나 항상 나와 함께 나로 더불어 동처 함께 머무는 것과 무별이나 다름이 없으나 약불 의차수하면 만약에 이걸 의지하여 닦지 아니하면 불의라는 게 아니고 불의차수를 아니하면 말이죠. 약불의차수 이를 의지해서 닦는 일을 아니한다면 체발하고 머리를 깎고 출가라도 출가를 했을지라도 어도에 하이기리오 도에 무슨 이익이 있으리오 이런 거는 그 육조단경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건 법화경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데 법화경을 보지 못한 사람은 진불자가 아니고 법화경을 봐야만 참다운 불자다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논법 자체가 그래서 출가를 했어도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닦지 아니하면 도의 이익이 없고 출가를 안 했어도 이런데 따라서 닦으면 도의 이익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 말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육조단경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참다운 도가 아니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거다 그래서 이건 그 남종선의 그 터전을 확실하게 여기서 강조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송화 송해 가로대 심평이면 마음이 평직하면 평등하고 아주 보두면 하루 지게며 어찌 지게 하는데 애를 쓸 것이며 심평이면 바로 그게 개를 지키는 거다 그래서 개가 그 어떤 항목을 하나하나 지키는 게 개가 아니고 마음이 평등하고 정직한 것이 개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평직하면 어찌 계를 지키는데 수그럽게 노력할 것이며 행이 또 직하면 행이 아주 또 정직하면 행직이면 됐지 하용 수선이리오 어찌 수선을 하리오 선을 닦으리오 선 닦음을 쓰리오 용자가 그런데 선 닦는 일을 하리오 이 말이거든요 쓴다는 말은 하리오 그래서 선을 다 끓여요. 그 심평이면 됐고 행직이면 됐다. 그래서 행직이 수선이고 행이 정직한 것이 참선하는 것이고 마음이 또 평직한 것이 그것이 지계다. 그래서 지계 수선 뭐 이래 나온다고. 이게 이제 선이에요. 그러니까 자성 성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즉이 맞아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은, 은덕을 베풀면 은덕을 실행하면 이게 은을 동사화시키는 겁니다 은즉 할 때는 네. 은덕을 실행하면 바로 친양부모욕 친이 부모를 봉양하고 의즉 의덕을 또 실행하면 의의 덕을 실행하면 상하가 상련하고 상하가 서로 합해지고 사랑 사랑한다,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 합해지는 거죠. 상하가 서로 합해지고, 가까워지고, 이 소리죠. 의로우면 상하가 서로 이제 합할 수가 있다.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평, 행직, 은, 의. 이게 이제 바로 좀 수행이다, 이거예요. 양적, 자꾸 이게 이제 사양을 하면, 좀비가 화목하고, 겸양, 겸양을 한다, 겸손하고, 양보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화목하게 되고, 인저 인욕을 자. 그래서 인내를 하면, 중악이 무헌이니라. 모든 악들이 다툼이 없나니라. 헌 시끄러울 혼자인데 다툰다, 이 말이죠. 근데 무헌이니라. 그왜 싸우느냐? 인욕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인욕. 인내를 하면 중악이 다툼이 없나니라. 양능 찬목하여 추라하면 이걸 이제 수행을 찬목추라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찬목추라 옛날 사람들이 그 불을 낼때 나무 두 쪽을 가지고 막비비면그 열이 일어나서 불이 나거든요. 그게 찬목이고 그불 나는 게 그게 추라입니다. 그게 나무. 남... 나무를 비벼서, 나, 나무를 문질러서, 불을 내면, 만약 능이 잔목출화할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야. 안 된다고 그만두면 안 되죠. 영원히 안 되죠. <웃음> 자꾸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이 단정을 봐도 모른다고 그만두면 안 되고, 그냥 알 때까지 계속 보면 돼알 <웃음> 때까지. 그게 잔목추라요 그래서, 나무 걸 문질러서, 불을 내는데까지 가능하면, 온이에서 진흙 속에서 정생 홍년하리라 아주 결정적으로 붉은 연꽃이 나리라. 그 뭐, 협편없이 보이는 그런, 생각 속에서, 환한 지혜가 나타나리라, 이 말이죠. 고구는 적시 양약이고, 입에 쓴 것은 반드시 좋은 약이고, 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확실하게 반드시 이 소리죠. 또 영리, 영리하면 영리 귀에 거슬리면 듣기 싫은 소리는 반드시 충원이니 아주 충직한 말이라 바른 말이다 이거죠. 영리하면 반드시 충원이니 개과하면 필생지하하고 허물을 고치면 반드시 지혜를 내고 호단하면 그, 좋지 못한 일을 자꾸 감추면, 이 말인데, 단점을 보호를 한다. 네. 단점을 보호를 하면, 좋지 못한 것을 자꾸 감추면, 심내가 비현이니라, 마음만이 어질지 못하나니라 좋지 못하나니라 그, 요즘 애들은 이상하게, 저 엄마 잘못한 거는 자꾸 꼬집는데, 지가 잘못한 건 혼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그, 아동 심리에서 보고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엄마야, 엄마야, 난 잘못해도 혼내지 마라. <웃음> 근데 엄마가 왜 그러느냐고 또 지적은 하거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래요. 거의 이상해요. 아니, 그게, 그게 어쩐 일이야내 <웃음> 지가 잘못한 거는 말하지 말래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 말을 하고. 개과를 해야 될 텐데, 개과는 안 하고. 호단을 한단 말이에요. 잘못 선해놓고, 그 잘못한 거 말하지 말래. 자꾸 이제 덮으려고 그러고. 옹호하려고 그런다, 이말이죠 그래서, 단점을 옹호하면, 심내가 마음하이 비현이니라, 어지지 못하니라,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니라. 느 일용에, 일용 일상작용에, 상행 요익이니, 항상, 요익, 넉넉한 이익을 행할지니 성도가 비유시전이니라 도를 이루는 것이 금전을 베푸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금, 금전을 베푸는 데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말미없는 것이 아니다 시전으로 말미없는 것이 아니니라 도리는 지향심력이니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마음을 향해서 찾을지니 지향심력이다 하로 향해하여 구현이리요 어찌 수고롭게 번거롭게 밖을 향해서 현묘함을 구하리요. 이 자성성불이니까 자성 수행이고 그러니까 지향심력이라 마음을 향해서 찾아야 된다. 되게 향해 구현이리요 밖을 향해서 현묘함을 구하리요 하는 거죠 성설하고 이런 말씀을 듣고 의차수행하면 이런 그 자성, 소홍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면 천당이 지제 목전하나니라 천당이 다만 눈앞에 있다 이걸 의지해서 닦으면 여기서는 뭐 천당하고 극락하고 같이 보는가봐요 그러니까 교리로 따지면 다른데 뭐 이런 데서는 전부 밖의 세계니까 뭐마찬가지 이게 극락이 바로 목전에 있다. 뭐 이런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가 부활하되 다시 이야기를 하되 선지시가 선지시기여 총수의계하여수행하여 총이 모름지기 이 계송을 의지해서 닦아서 견치 자성하면 자성을 보아치한다 치자나 견자나 같은 용어죠. 본다. 보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성을 보면 직성불도하리라. 바로 불도를 이루리라. 이게 말하자면 본오 본수 아닙니까? 이게 직성불도가 이런게 본수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게그 선의 그 기본은 전부 본오본수예요 자성성불이니까 그런 거예요. 돈노 돈수. 직성불도라는게 뭐예요? 이게 바로 돈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직성. 직성인데 뭐, 점성이 아니라 점점 이루는 게 아니고 직성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수행으로 말하면 점수가 아니고 돈수죠, 돈수. 그러니까, 그, 연야 달다가 목이 다른데 나간 줄 알고 막 찾다가, 아 이제 목 없는 거딱 아는 순간에 그냥 그게 된 거지 어제 한참 있다가 된게 아니거든. 그 그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직성불도하리라 법불 상대이니 법은 서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서로 나는 너를 기다리고 나는 너는 나를 기다리고 그렇게 상대하는 서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니 중이는 차산하라 중이는 허어져라 모든 사람 다. 돌아가라, 이거죠. 오기 조개하리니, 나는 이제 조개로 돌아가니 조개산에서 이제 나와서 대범산과 거기서 지금 설법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중약 유의하면, 대중이 만약 의심이 있으면, 강내 상문이니라. 문득 와서, 이런데서 상 자는 별뜻이 없고, 물을 지니라, 이 소리입니다. 서로 물어라 뭐 그게 아니고 서로 물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하는데 본래의 미는 물어라 이소리 바로 와서 물어라 강내란 말은 바로 와서 물어라 하니라 하였나니라시에 자사관료와 재회 그 모임에 있던 선남신녀가 각득개호하여 각각 깨달음을 얻어서 개짜나 웃짜나 전부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닫는단 말은 안단 말이죠. 각각 그 알을 얻어서 신수 봉행하였나니라 위더 받아가지고 받들어 행하였나니라. 그럼 이더 기본 육조단경에 보면 저 앞에 행유품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일장설법이 이게 된 거죠. 그 행유품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육조단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골격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본법이고 이것은 자성성불 견성성불이다. 어, 또 서방정토도 자성 서방이지 방의 서방이 아니다라고 한다든지 수행도 바로 자성 수행이다. 그래 이것은 자성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법으로 말하면 바냐바람이다 마하바냐바람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남종선 이제 흐름을 보면 달마선이다라고 하면 그 달마 이전이라든지 달마 이외에서는 하렴처라든지 무슨 수식관이라든지그 대안반이라는 말을 쓰는데, 선에서 안반수위경이라 이런 말을 쓰는데 안반이라는 게수식 호흡을 세는 거죠. 호흡을 하나 둘 세서, 정신을 집중한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거라든지 또 백골관이나 이런 수식관이나 이렇게 그 어떤 대상에다가 중심을 두고 그 교법에다가 이제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선을 하고 천태종에서도 이제 지관선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조리가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달마의 특징은 그런 교리나 교법에서 마음으로 돌아갔다라는 게그 달마의 그 방향 전환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돌아간데 그런 경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이제 주로 능가경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달마 설법을 보면 능가경. 그래가지고 그 달마 이야기라고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전부 마음 이야기예요. 그래서 해가라는 분이 찾아가가지고 마음이 불안하다. 이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내놔라 이게 안심법문인데 그 마음 불안하다 하는 분한테 무슨 삼법인을 이야기한다든지 사성제를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불교 교리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바로 마음을 상대해서 법을 피는 것이 달마의 특징이라는 거지 그 교리에서 벌써 이탈하기 시작해 요 달마 때. 그럼 다른 거는, 인도선이라든지 천태선은 교리에서 이탈을 안 하거든. 그 교리를 토대로 해서 실행을 한단 말이야. 근데 닮아서는 이제 마음으로 바로 이제 돌아가는 운동을 전개해. 그러나, 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니다. 능가경을 이제 상당히 중시한다라는 거. 이야 근데, 그게 이제 소림가풍, 소림선풍이고, 황매선풍이라고 해래가지고 황매산 오주 홍인선사 도량에서는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금강경이 추가가 되요 능가경을 버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금강경이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이해능은 능가경은 이어받지 않고 금강 저 금강경만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은 남종선이 되고 능가경은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건 북종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능가경은 북종선 그러면 그 능가경 계통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고 남종선 그러면 그 홍인맥에서 금강경 부분을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고 육조단경 보면 능가경 이야기가 전혀 없죠. 전부 반야바람이 라일나오고 그래가지고 육조단경도 가만히 보면 금강경 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든지 그 금강경 뭐하고 거의 비슷하고 금강경, 유마경이 아주 그 중심, 경전으로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능가경 이야기는 안 나온다고요. 근데 그 실제, 뭐 닮마 설법이라고 전해지는 거 보면 능가경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교리 중심이 아니고 마음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불교의 설법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얼마나 어려우냐. 인도라든지, 인도 불교라든지 천태종 불교 뭐 이런 화음종 불교 식으로 설법을 하면 교리를 많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교리를. 그럼 이제 닮아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마음을 이야기해야 를 돼요. <웃음> 그렇죠. <웃음> 그럼 이제 육조회농식으로 이야기하려면 를 육조단정식으로 이야기하려면 자성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밀교식으로 이야기하려면 달라니 공덕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이 불교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 대중한테 얘기를 하려면 옛날 큰스님들이다 그랬는데 영험담 있지 영험담. 그걸 한천 개쯤 기억을 해야 돼요. <웃음> 누가 며칠 기도해서 무슨 영험을 하고 이제 입시철이 다가오는데 누가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꿈을 꾸니까 과일 두 개를 관세연보 살님이딱 주는데 자기 아들 이름 부르면서 요거 하나는 내 아들 거다. 그 이름이 뭐 성태였는데, 요 하나는 성태꺼다 그래서 받았거든. 근데 발표가 났는데, 공동수석을 했다는 거예요. 공동수석. 수능시험에 전국 공동수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들어맞은 거 아니에요. 한 꼭지에 두개 달린 게. 그래서, <웃음> 아주 딱 들어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옛날 기록에 영험담 많거든요. 영험담이. 뭐 어느 기록에 영험담, 영험담 굉장히 많다. 그런 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그 대중설법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그병 낳은 거. 뭐 노총각이 뭐 장가 간 거. <웃음> <웃음> 노천녀가 시집 간 거. 또 늦게까지 아이 못 낳다가 아이 한 거. 뭐또 죽어 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 뭐 가난한 사람이 부자된 거, 그 부처님 영험이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거를 요즘 사람들이 중요하게 안 해요. 타종계에서 뭐간정이라는게 뭔데? 그게 우리 다 영험담이야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는그간정이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아주 그 별로 수준이 높지 않다고 버린 건데 그 화엄을 이야기하고 뭐 사성제를 이야기하고. 요즘 그 대학에 와서 공부한다 합시고 돌아가서 설계하면 맨날 그런 것만 해요, 그런 것만. 무슨 자성이니 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영험 같은 거 아예 또 모르고 들어본 일이 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 전통이 그냥 천층만층이고 첩첩 산중인데, 맨날 사성계 뭐 이런 거 얘기해. 사성계가 뭔지. 그냥 멋있는 것 같아가지고 맛도 하나도 없고, 신심도 안 나고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왔습니다. 이러니까 참 괴로운 마음을 나한테 보여달라. 이 얼마나 살아있는 말이에요.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미 편안하게 해줬노라. <웃음> 그냥 번개같이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완전히 살았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안심법문이라든지 이런 자성법문, 또 영혼법문, 뭐 이거 뭐 굉장하잖아요. 뭐 무궁무진한데 어떤 때 보면 법문을 하셔도 자료가 없어서 못한단다 팔만대장에 그냥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자료가 없대요 참 기가 막혀저 백사장에 가서 모래 없어서 못다닌다는 거 똑같지 팔만대장에 <웃음> 경영원 3장에 그냥 꽉 쌓였는데 왜 자료 없다는 소리가 그게 무슨 소리요 참 아주 묘해요 그래서. 이 단경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 여러 번그 과정을 겨, 거친 거예요. 달마에서 그전 전 불교 교리에서 이제 달마로 달마에서 황매산 우주 홍인가풍으로 우주 홍인가풍에서 금강경 부분이 이제 독립돼 가지고 전 동아시아 이선 불교계를 지배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핵심이 본법이고 자성성불이에요. 이 자성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 다른 것은 조문이 아니고 과정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다. 이게 이제 달만 남정선인데 이게 대단한 그런 영향을 입혀가지고 천하통일 한겁 건데 동아시아는 완전히 이 선이 그냥 막대한 영향을 줘가지고 교종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뭐 거의 보편적으로 다 영향을 줄 정도로 이제 그만큼 그 보편화된 그런 선이라고 보면 음. 되는 겁니다.